안녕하세요 패션 잉글리시 크리에이터 조수진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? 네 되게 오랜만에 듣는것 같습니다 그 Part 1 어떻게 많이 도움 되셨나요? 음, 여러분들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문화, 역사 이야기 또 다양한 실성이 있는 이야기들 보셨고 또 용어 정리까지 그래서 아, 굉장히 패션에 대한 또 상식과 또 몰랐던 이야기들 또 알았지만 또 조금 더 자세하게 알게 됐던 이야기들이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Part 1의 Outro에서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Part 2가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,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오늘 좀 드릴까 합니다. 어, 첫 번째 첫 파트 1의 여러분 웰컴과 그 다음 첫 번째 강의를 보시게 되면은 제 수업이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런 거를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. 라고 설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앞으로 가셔서 파트 1 웰컴과 그 다음 강의를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좀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것도 좋죠. 어, 파트 2 역시 네개의 세그먼트로 진행이 됩니다. 그첫 번째가 인트로 부분으로서 제가 문화, 용어의 유래, 뭐 기타 역사 이야기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. 두 번째가 c o n v e r s a t i o n 죠 역시 마찬가지 팔투도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. 원어민 녹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하시기 굉장히 좋고요. 팔투에서는 어, 기사 글이 좀 들어가요. 음, 이제 대화하는 게 아니라 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사 글을 약간 딱딱하기 때문에 그런 장르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기사를 좀 소개해 드릴 거고요. 기사는 제가 쓴 기사입니다. 참고로 자그 다음 세 번째. 가 뭐예요? Expressions였죠. 그 더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표현들을 용어 정리 또 기타 유래 뭐 문화 얘기까지 좀 해드렸습니다. 자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. 마지막 용어 정리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용어가 어떻게 이런 패션 용어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도 해드릴 겁니다. 자 그래서 오늘은 어, 자막 처리와 함께 제가 Part 2에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할지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파트 1이 바지에서 끝났죠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해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아직 발끝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챕터 7이 신발, 슈즈로 어, 여러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자, 그래서 챕터 7은 신발이 세개의 강좌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가 여성 수주, 두 번째 남성 수주, 기타, 부츠 세 번째는 스포츠에 관련된 수주를 어,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, 챕터 8 이거는 제가 앞에 Part 1의 아 u t r 에서 7과 8을 에 8을 묶었는데 이걸 조금 어, 나눴어요.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챕터 7은 가방이 되어 있는데요. 이 가방에 두 가지의 내용으로 나눠서 제가 보통 이제 편안한 가방을 시작으로 해서 약간 여성분들이 주로 많이 들고 다니는 가방 이야기를 두 번째로 해드립니다 자, 챕터 9 자, 스포츠 빼놓을 수 없죠 어, 저도 굉장히 운동을 좋아하는데 어, 첫 번째가 자전거 어, 우리 이 라이딩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자전거 패션을 시작으로 해서 축구 관련 또두 어, 번째가 여기서 끝나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이 등장을 합니다 산타클로스와 할로윈 어, 커스텀 관련된 내용으로 네 가지 강의로 챕터 9가 구성이 됩니다. 자그 다음에 챕터 3는요. 룩이 설명이 되는데 이거는 네개만 제가 해드릴게요. 굉장히 룩이 많은데 첫 번째 고프 코어 룩이 있고요. 자, 이것이 관련된 게 아틀라즈 룩이죠. 이거는 제가 팔 원에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여러번 드렸고요. 두 번째가 빈티지 룩입니다. 자, 이 빈티지가 뭐 비나다 이런 건 아니고, 날 네, 굉장히 고풍스럽고 뭐 우리가 빈티지 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 상점에 가서 그 옷만 또 사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빈티지 룩이 상당히 음, 핫한 것 같아요. 여전히. 자, 세 번째가 젠더리스 룩. 음, 우리가 남성, 여성 이렇게 좀 나눠서 남성복, 여성복 나눠있지만 많은 브랜드가 어, 젠더리스 이러한 상품을 내놓다 보니까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 세 번째 강의가 되겠고요. 헬스 패션이 마지막이 됩니다. 챕터 2는 이거는 뭐 스모그 패션도 있고 건강을 위한 패션들 기타 등등을 어, 설명을 드리는 게 마지막 네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. 자 챕터 11은 넷플릭스가 여기서 나옵니다. 제가 전에 파트 1에서 아웃트로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내용을 썼어요라는 이두 가지의 챕터가 바로 11과 12가 되겠어요. 한국편과 외국편을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, 한국편에서는 두 개를 선별을 했습니다. 첫 번째가 오징어 게임. 어 이제 얼마 있으면 또 2편이 나온다 시즌2가 나온다 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전세계 분들이 자 이거는 이미 시즌1에서 했던 거를 위주로 좀 해드릴 거고요 어, 우리의 역사적인 네, 아카데미 어, 상을 완전히 쉽쓴 네,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에 관련된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가 됩니다 자 챕터 12는 넷플릭스 편의 외국 편으로서 제가 네 가지 좀 많죠. 자 그거의 첫 번째가 크루엘라. 네 여기는 뭐 패션이 너무나 화제가 됐었고요. 자그두 번째는 넥스 인 패션이라는. 어, 이거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었어요 었 아직도 넷플릭스 했으니까 여러분 궁금하시면 미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브리저자 이것도 시즌2가 나왔죠 음, 저도 다 봤는데 시즌1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네 번째는 큐어아이라고 해서 남자분 다섯 분들이 의식주를 다 해결해주는 그런 또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나온 그런 패션 이야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자그 다음 챕터 13, 13이죠 브랜드 빼놓을 수 없어요. 자 여러분들 브랜드 어, 나의 뭐페이 v o r 브랜드는 뭐다 라고 하면 딱딱 무엇이 나오는데 어, 여기에서 제가 또뭐 샤넬, 구찌, 뭐 기타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브랜드 이야기에 대한 어떤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책에 쓰지 않은 내용을 좀 많이 좀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. 자그 다음에 컬러볼레이션이라고 해서 뭐 피스... 어 마이너스 원 음, G D의 그런 브랜드까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입니다. 챕터 14. 자 이거는 기타라고 제가 설명을 넣었는데요. 어 우리가 뭐파리지엔 룩이라는 제목이지만 여기서 또 다양한 뭐 간지, 아우라, 뭐 엣지 이런 용어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영어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설명해 드릴 거고 자 그다음 정말 마지막입니다. 자 사이즈가 이제서야 나옵니다. 음, 여러분 사이즈는 굉장히 중요하죠. 네. 어, 내 몸에 맞는 옷을 사야 되죠 옷을 사놓고 그 옷에 내 몸을 맞추기 보다는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작은 옷을 사서 나는 꼭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이거 입어야지 근데 하, 거의 못 입게 되더라고요 네. 그래서 옷 어, 신발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이즈 얘기가 마지막 마무리로 끝나게 됩니다. 자 그래서 총 강의가 23강 이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여러분이 p a 1에 21강 이를 다 완강하셨다면 총 44개의 강좌로 이제 Fashion e n 가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. 자 여기까지 제가 앞으로 p a 2에서 어, 저와 함께 공부할 내용 소개해드렸고요. 자 그럼 다음 챕터 7 신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자, 곧뵈요